안녕하세요, 예쁜 남자 브리드맨입니다 오늘은 메뉴가 미비큐에서 한강올리브치킨이랑 새로운 나오는 로제, 로제, 로제 불닭볶음면을 준비했습니다. 아, 치킨도 제가 얌명했어요 로제로. 그러면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라, 마라 s e b e n 섞으니까 조금 매워요. 그런데 로지 로제 로제 불닭 이 맛이 새로운 맛이 신기하고 맛있어요. 뜨거워서, 뜨거워서 더 매워요 감들일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아이 로제 불닭볶음면이 새로 나왔는데 아 너무 맛있었어요. 맛이 치즈 치즈 맛이 나나? 네 신기한 맛이 나요. 네 항상 행복하세요. 안녕.